겟르벤, 오 마이갓, 에바드 오늘은 여정이의 일상 블로그 촬영입니다 아, 너 나오면 안 돼, 내내 내 개인 촬영이란 말이야 지원이랑은브리부리방범대만 같이 출연할 거고 제 일상 블로그에는 촬영할 수, 아니, 출연할 수 없습니다 자격 박탈입니다 브리부리방범대에서만 만나요, 우리 현재 엘모 잠옷을 입고있기 때문에 옷을 벗을 수가 없다 지완군 지완군도 머리 자르는거 지완군 유튜브를 위해 시각을 포기한다 너 안찍어? 너 누군데? 돼지다! 이거 다 먹을 거야 한 잔? 어. 찍. 맞추는 거야. 너안 찍어? 한도돈 찍지. 뭐가? <웃음> <해야 돼. 웃음> 어. 아 나? 그래, 그냥 한 번만 찍을게. 왜냐면은 너 머리 잘랐으니까. 휙. 익현이가 드디어 머리를 잘랐습니다. 이거 끝. 야, 이거 매정한 거 아니에요? 알았어. 아, 이럴 거면 처음부터 나오게 할 걸. 아이스 아메리카노. 뜨거워서? 어, 차가운 거. 아이스카메라 두개 아이스카메라 두개? 아이스카메라 두개 아이스카메라 두개 달래요? 진짜 헉, 무슨 아이스카메라를 들라그래? 너 진짜 헉,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보구나? 맞아아 필굿 자! 지연이 머리 자르고 저는 이제 저녁식사를 한 뒤에 어... 최근에 제가 합기도를 다니거든요 어... 음, 음, 음, 음. 어... 제가 최근에 몸이 되게 많이 부욱불렸어요 안심을 해서 그런지 운동을 안해서 그런지 그래서 다시 다이어트 식단으로 바나나와 계란 아, 운동 전 아메리카노를 먹고 운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의 의지로 저 당시에 의지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의지가 엄청나게 사라진 것 같기도 고 일단은 구부러서 깎는게 제일 편하죠 오나 어, 보이나? 어, 숫자 이안 맞는 것 같은데 올물 온도를 체크합니다. 아, 귀여워. 쭈이가 항상 제가 화장실에서 샤워하거나 물 이렇게 하고 있으면물 먹고 싶을 때마다 찾아오거든요. 쭈리 물 먹고 싶어서 왔어? 이거 물 먹고 싶어서 온 거야? 쭈리 맨날 물 먹고 싶으면 화장실로 오거든요. 에 나가서 좀 잠깐 물 줄게. 머리 감을 때 항상 미용실에서 감겨주시면 은한 2-3일은 안 감아도 기름이 안지는데 내가 감으면 하루 만에 떡이 지는 이유가 뭘까요? 제대로 안 감아서 까겠죠? 뭐 워낙 뭘 짜는 걸 좋아해가지고 피지 같은 거나 트러블 같은 거 짜다 보니까 코에 피지가 많아져서 온몸이 건성이었는데 복합성으로 피우고 타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뭘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만약에 효과 본다면은 후기를 쓰도록 하도록 아 후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어, 왜 자꾸 앞머리어 뜰까? 제가 최근에 처피뱅을 물로 쳐서 자르느라 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잘랐거든요? 근데 갑자기 쏙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렇게 눌러서 자르지 마세요 저처럼 됩니다 쥐 파먹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어. 뭐 어떻게 또 어쩔 수 없죠 기를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긍정적인 척 하지마 선여정 너 앞머리 때문에 기분 나빴자 아니야 이 정도는 나도 감수할 수 있단 말이야 됐어 너가 언제부터 그렇게 차피뱅에 기분이 좋았다 그래 이거라도 바로 가야죠 다음에 합기도 관장님이랑 친구들이랑 친해지게 된다면 은 합기도에서 아, 그, 그 학원에서 합기도 하는 모습도 촬영을 허락받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진짜 쭉 찍고 싶거든요 제 발차기 하는 그 멋있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고 뭐, 합기도가 어떤 건지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이런 유튜브 찍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될수 있으면 말씀드리고 관장님께 허락받아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한 개만 더 먹으려고요 절대 많이 먹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운동을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초점 난.. 어 그래 잘 잡아 다음부터는 초피병을큰일다 늦었다 여보세요. 좀학교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, 진짜 최고다. 아, 었으면좋 거지. 아, 이거 왜 이러세요?